아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나누다 보니까 또 7천 명이라는 아,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여 주셔서 아, 정말 감사한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까지 한번 영상 올리면서 아 그리고 영상 올린 것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심리에 관한 것도 있고 자기개발 뭐 직장생활 그리고 뭐 창업에 관한 것들. 어, 나름대로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까 도움됐다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어, 저 그런 댓글들 보면서 정말 저도 음, 같이 막 성장하는 느낌 음. 근데 이제 약간 아쉬웠던 거는 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이게 일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거의 뭐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어, 댓글들은 제가 이제 답글을 많이 달긴 다는데 음, 그래서 예전에 한번 라이브 영상 두 번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정말 소수 정의로. 아,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한번 녹화로도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겁니다. 제가 제목에 써놨죠. 아주 두서 없고, 어,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여러분들, 어, 질문들이 몇개 많이 이게 댓글들에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취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아, 줄 선물에 대한 거이 얘기가 있으니까 아,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아,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음, 뭐 회사 일도 그렇고 요즘 정세도 그렇지 요즘 이제 국면이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뭐 주식 많이 하죠. 오늘 또 하락장이 있었죠. 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 걱정이 좀 많았을 거고 대북 관련 문제도 있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 뭐 여행도 못 가고 저도 여행가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발이 묶여있죠. 그냥 일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유튜브 이걸로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써주신 거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무기력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심한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무기력에 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상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무기력이라는 게 나한테 침투하는 어, 그 시간을 절대 그 빈틈을 보이질 않아요. 그니까 저는 음, 예전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그러니까 나는 음, 무엇을 어떤 걸할때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뭘할수 있을까? 못할것 같은데, 에이 누워버리자. 이 시간조차 일단 누워있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아니, 눕게 되면 이제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시간, 시간 아까운 거. 음. 근데 시간 아까운 거 이거를 한번 은여러분들 어떤 계기로든 간에 한번 느껴보면 은 무기력이 다가올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무기력을 겪는 거는 그 상황이 호전되면, 좋아지면 없어지긴 하는데 이 만성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 두 번째는 직장생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했는데 음,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가 있냐 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뭐 우리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직장생활 힘든 게뭐 있습니까 뭐 연봉이라든가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처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있어요 회사를 옮겨도 또라이 질량, 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분포가 돼있다 음, 그리고 어떤 업무의 비전. 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어, 내가 약간, 음,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거는 직장에서는 힘들겠구나. 굉장히 내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고마운 곳이죠, 당연히. 음. 하지만, 어, 내가 진짜 내 가치를 매겨보는 거는 직장 밖에 아닐까? 물론,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평생 누군가한테 어떤 가치를 매김 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원래 항상 진지하고 웃음이 없느냐. 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굉장히 웃음 많고 어, 굉장히 유들유들한 성격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게 잘안돼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나 이런게 좀 경직되나봐요. 그리고 제가 채널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어떤 아,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마음하고 관련돼 있어요. 창업이 됐든 자기개발이 됐든 이 마음하고 관련된 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이 경직되고 뭔가, 어, 저 사람 왜 표정이 저렇게, 아, 무서워 보이나? 어, 여러분들 그렇게 표정이 제가 경직되거나 화난 그런 성격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몇번 제가 얘기했어요. 영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도 얘기인 거 맞, 아, 얘기인 게 맞지만 과거에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한테 푸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저도 되게 모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느꼈을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나한테 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맨날 게으르고 맨날 포기 잘하고 마음 약했던 저한테 어, 그걸 극복한 입장에서 예전에 저한테 한번 보내는 메시지예요 음. 직업이 작가냐? 직업이 작가세요? 어,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 채널명도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음,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거는 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음,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글을 쓰는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그경험이 그냥 녹여서 책을 내는 걸 계속 나타내고 있고 그걸 또 경험 삼아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유별나서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글을 어딘가에서 쓰면 은 저는 작가라고 다 생각을 해요. 작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걸 글을 어딘가에서 쓰는 사람들은 다 나를 내비칠 수 있어요. 글로. 음. 그래서 누구든 저는 어, 작가가 될 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든. 음. 그래서 항상 아주 이거를 음, 흔한 단어로 다시 쓰고 싶어가지고 제 채널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도 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게 음, 굉장히 보람이 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을 썼을 뿐인데 어떤 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감응을 하고 잘 읽었다 하고 서점에서 내 글을 보고 내 책을 보는 거그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어, 내 컨텐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인생의 재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자,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게 우리 채널에 그 나이 지수가 20대 뭐 초중반부터 30대 초도 되게 많은데, 물론 40대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풀이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벌써 고갈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모든 걸다 하고 그 나이가 엄청난 무기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나이때 그대로의 어떤 고충도 남이 이해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위축돼서 사는 분들 을 보면 은 그게 정말 아쉽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설레이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약간 사람들이 이게 죽어가요. 이게 죽어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생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의욕 상실. 이걸 해서 뭐하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마음을 막 그냥 잠식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도전하는 거. 좀 깨지더라도 집 밖에 나가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 어, 하다못해 운동 어떤 취미 누구를 만나 어. 실업자는 모임에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발전적인 모임 가서 내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거 어. 이런 것들을 해보는 활동들 전 거기에서 약간 살아있다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여섯 번째 일을 쉬고 있어 좌괴감이 듭니다 일을 쉬고 있어서 자괴감이 든다. 현재 어떤 나의 어떤 처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뭘 했던 아, 어제 내가 뭘 했는가 그거에 따라 지금 음, 그 현재 모습이 조금씩 형성해 간 거지. 내 현재 모습이 완전히 나를 아, 올가매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 항상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바꿔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나는 변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자괴감이 나를 더못 움직이게 하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어요 어, 어떤 일을 못해서 내가 지금 자괴감이 빠진다면 예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 내가 해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음. 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을 아, 그리고 뭐좀 재밌는 질문은 뭐 피부관리 모바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 제가 또래에 비해서 머리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아, 피부톤이 좀 밝아요 아 근데 제가 음 또래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은 항상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뭐 화장품 못쓰냐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것저것 쓰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만 지금 뭐몇 년, 1 0 년째 이상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많이 바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신 지키는 건 뭐냐면 이게 세수하고 나서 음, 이게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수건으로 쓱쓱 그냥 문, 문대기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저는 그 나둬요. 이게 뭐 피부 전문가들이 말해서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건 있었어요. 수분을 아,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음. 인위적으로 막 얼굴을 닦아가지고 물기를 없애지 않고. 그냥 촉촉하게 일단 놔둬요. 음. 그거를 뭐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했었고 누가 보면 또 그러잖아요. 야너 얼굴 왜그 물기도 안 닦고 있어? 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놔둡니다. 이게 효과가 뭐 100%이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숱갈리 머리 숱 제가 미용실 가면 머리 숱 많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머리 손을 좀 쳐가지고 좀 그나마 없는 건데 이제 머리 자라가지고 저기 머리카락 자라가지고 미용실 가면은. 음. 그 수술 은 엄청나게 침니요 근데 이제 감사할 일이죠. 음, 모발 관리는 그거 똑같아요, 이것도. 이건 반대예요, 반대. 이 피부하고. 머리를 있잖아요. 머리를, 음, 감고 나서 자기 전에 절, 항상 물기를 바짝 말리고 잡니다. 아. 이거는 어디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거 모발, 머리 관리, 축축한 채로 자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곤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항상 지켰습니다. 20대 때부터. 쭉쭉쭉. 그리고 취미가 뭐세요? 취미. 취미는, 어, 아, 마 아실 겁니다. 어, 독서. 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했었고, 지금도 눈여겨 많이 봅니다. 어, 저는 어, 아가스트 크리스티. 그, 여류, 그, 소설가 있죠. 어, 여성, 소설가. 어, 추리소설. 영국의 그 예전 고전 추리 소설을 가장 아,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어, 이 책이죠. 있 그리고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음, 이런 것들 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장르별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 좋아합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한테 힘을 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저한테도 주고 남한테도 주기 위해서. 항상 제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 진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마라톤 대회에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느냐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아, 그 프로그램이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그 축구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축구 잘하는 거그 배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저도 축구 이제 기본은 하는데 더 잘해가지고 조기축구 대회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시대회나 9대회 정도 나가가지고. 어, 아직까지 그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걸그 넘어서는 그 기쁨을 저는 진짜 느껴보고 싶어요. 계속 느끼고 싶어요. 저는 진짜 나이들, 나이 들어서 60대, 70대, 80대 돼서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냥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음,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목은 늙을지라도 이 정신만큼은 늙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Q&A는 이제 그이 정도로 하고, 공지는 뭐냐면, 음 7,000명 기념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퀴즈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물론 소통도 하고, 어 질문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햄버거 세트,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신간이 나옵니다 제 새로운 책이 뭐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나오는데 그 신간 또몇 분한테 아 사인본 해가지고 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음료 기프티콘 요것까지또 보내드릴 거예요 아 예전에 라이브 방송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어요 제 채널이 아직은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구독자가 적으면 어떻다? 선물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 그래서 이 라이브는 아, 토요일 저녁, 이번주 토요일, 자요번주 이번 토요일이니까 8월 22일이네요. 8월 22일 10시에 밤 10시 아, 라이브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되는 분들은 와서 저하고 소통도 하고 으쌰으쌰 동기부여도 하고 선물도 받아보고 이거 일석삼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힘을 주세요 소통하는 것그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